그거 그게 있어야 돼. 그게. 그게 있어면 문제가 완전 쉽게 풀려. 얘는 하나고 얘는 세 개. 그렇지. 그걸 쓰고서는 그걸 쓰면 기억이 그냥 나오잖아. 내가 힌트 줘도 나오기도 했지만 완전 정확하게 나오잖아. 뭉글연산이 음, 네. 당연히 작지. 개수가 네. 지금 하나, 하나 있고 얘너 중에 세 개씩 세 개씩 있는 거니까. 음. 그럼 지금 디귿이 문제잖아. 네. 지금 요 새끼 문제얘아 미안해. <웃음> 이, 이 자식이 문제야. 이놈이. 네. 맨날 디귿이 문제니까. 이거를 기체로 풀 수가 있어. 한번 해봐. 이거 완전 다할수 있어. A에서. 음, 예를 만약에 10mm를 서 그니까 얘는 지금 5 m m 가 하나, 하나잖아요. 그렇지! 그럼 얘는, 그너 같자. 몇, 어. 몇 개씩 더 있는 거야? 몇 개씩 더 있는 거야? 세개 3개 또, 세개고 얘는 원래 세 개인 거잖아요. 이렇게 하면, 그러면, 중성이 돼. 어, 맞았어. 그 그래, 디귿 씨가문제인데 쌤이 지금 알려준대로 하면 완전 쉽지? 음, 완전 쉬워 완전 쉽지 우리 뒤에 문제 그똥골글뱅이 나온 것도 이렇게 풀면 완전 쉬워 음, 네, 네, 네. 개수 풀면 돼 개수로 음, 네, 네. 완전 좋아 이러면서 애들이 그냥 괜히 복잡하게 내버리는 거야 문제 상황을 엮어가지고 아주 잘했어 네. 아주 잘했어 네. 응. 그래서 아까 뭐 따진 거 그걸로 이제 해보면 응. 일단 여기는 아레니우스연기라고 했는데 응.